그리고 맞출 때액와액수포도 보면 액포도 이렇게 된아고 치면 점점 불가잖아요 보실 때 이제 씌어왔을때 액수가 좀 남성 같은 거 액수 같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게액가의소리니다 그럼 와이셔츠는 5, 네. 이런 식으로 와이셔츠를 눌러요. 무지방식으로 그렇게 돌리면 42, 43, 서3 44, 45, 4 8 1 2 3 44, 45, 3 1 2 3 4 3 2 내가 믿어 나이 정도는 좀좀더좀더좀더는더좀더좀더좀더좀이좀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 네. 그래서 이거는, 이탄도트 정도, 이정사니까이걸포이 정도, 이데도이 정도, 이 정도, 하면도이정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